여러분들 오늘 가볼 집은 제주도 표선의 장어 먹은갑소 어, 여기를 한번 가볼 겁니다 자 메뉴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제가 먹어볼 거는 된장 양념갈비하고 어, 꽃갈비살을 먹어볼 건데 이게 2 0리코로 해가지고 만든 꽃갈비살이래요 어, 저도 좀 궁금하네요 자 한라산 원래 쌈 채소 그리고 반찬 또 어,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요 어 먼저 꽃갈비살을 한번 먼저 먹어볼 건데 이게 어 이베리코랍니다. 이베리코 어 스페인에서 어그 스페인식 그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키른 돼지인데 이게 좀 굉장히 좀 핫하다고 저 들었는데 처음 먹어봐요. 기대가 되는데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워지고 있습니다. 이것도 이 파김치랑 이렇게 좀 먹으면 맛있고 쌈채소랑 해가지고 이렇게 싸 먹어도 맛있다네요. 음. 이 정도 익었을 때 이제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와, 이걸. 소금만 살짝 찍어서. 오. 어. 오. 야, 이거 되게. 그동안 먹었던 그 돼지고기랑 되게 좀 다른 것 같은데? 와 진짜 부드럽다 이거 이야. 하나 싸 볼까요? 좀 넣고 음 야, 육즙도 좋고 화김치에 또 먹으면 맛있다니까. 고기 자체가 지방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이게 살과 지방재 진짜 딱 정말 딱잘 배합된 느낌으로 되게 부드러워요 씹문데 음. 저번에 하얀 거 먹었으니까 음. 한라산 올래 파란 병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건 이 여기에 먹는 건가요? <웃음> 여기에 먹는 <본> 건가요? <웃음> 아이 뒤에 숨어 있었네 아유 <웃음> 아. 이걸 갖다 주시네 방송 몇번 보셨나 보구나 아이것 그렇고 <웃음> 자 파김치에다 해가지고 세팅 딱 이렇게 해 가지고, 쏴아쏴아음 아, 아, 아, 부드럽고 진짜 죽 아, 아, 아, 아 여기다 싸면 맛있대요. 마늘마늘싸 올려서 된장이랑. 한잔 또, 쏴쏴쏴. 스마트폰을 교체를 했어요. 네. 화질 자체는 문제가 없을 텐 음질이 조금 작고 소리가 조금 네. 또 멀리 들릴 거예요.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음. 자, 지금 맛있게 네, 거의 잘 익었네요. 자, 뭐 갈비가 다 익었습니다. 뭐? 음. 어, 된장 베이스라고 하니까. 궁금한데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만 일단 먹어볼게요 음어 어. 여기 된장 베이스인데 된장 맛이 좀 강하게 날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된장은 약간 좀 뭐랄까 고기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역할을 좀주로 하는 것 같고. 야. 어, 좀 좋은 게, 그리고 좀, 안 단해. 갈비가 보통 좀 되게 달수 있거든요. 네. 단걸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, 달지 않으니까 되겠는데? 저는 낮에 보면 낮에 지나 음, 음, 음. 아, 게유 낮에 보면 진짜 애픈. 아 낮에? 나보밥 먹는 거못어에 먹는 아, 못어아 오늘 키커키품 오늘 네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나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서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오늘은 만든 깊은 밤. 이 많이 먹으면, 많이 먹어, 시커 먹으라고. 진짜 그렇네 <slide> 아이가하있었구나 음. 아, 어, 갈비는 이제 뼈 한번 뜯어 봐야죠. 예. 네. 아이도 되게 부드러워요. 이거 어떻게 아 진짜 부드럽고 진짜 맛있어 거 음. 아,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여 제주 표선 쪽에 오시게 된다면 여기 이집 한번 꼭 와보세요 여러분들. 진짜 추천합니다. 고기도 정말 부드럽고 와. 갈비 진짜 맛있어요 갈비 진짜. 갈비죠. 뭐 입에 입고도 물론 맛있었지만 갈비가 거뭐 입에 더잘 맞네요. 맛있고. 오. 자, 오늘도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고요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사장님, 서모님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형. 완전 몸살이 나가지고 링거라 한대 맞고 왔어요. 지금 땀 보시죠. 링거 한대 맞고, 어, 맞고. 땀이 났는데. 야, 여기. 어제 여기 광고했던 사장님이. 이거 병원 비급 다 내주시고. 아이고, 아픈 사람한테 계란 먹어야 된다고 계란도 주시고 하고. <웃음> 칼국수. 야. 지금 뭐 밥도 이렇게 좀 주시고 계세요. 아유, 이거 무슨 뭐 광고하러 온게 아니라. 진짜. 친척집 놀러 온 것처럼. 어 되게 편안하게 잘해주시네요 아 진짜 아